이번 시간은 니로 하이브리드 엔진을 교환입니다 먼저 시동을 끄고 기존 엔진의 상태 및 레벨을 확인합니다 탄 냄새가 많이 올라오며 오일은 과다인 상태였네요 에어를 이용한 잔유 제거를 위해 전용 어댑터를 삽입 후 마스크를 꼼꼼히 해 힘집을 방지해줍니다 에어클리너를 교체합니다 내부에 있는 이물질도 청소해 주고요. 기존 엔진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오일 필터를 탈거하고요. 입으로 부는 정도의 세기로 에어를 세팅해 잔류를 제거합니다. 니로에서 배출된 엔진오일의 모습입니다. 심품 오일필터 장착 전 오링에 신유를 도포 후 토너로 살살 돌려줍니다. 토프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해주고요. 드레인 플러그 및 드레인 플러그 와셔 모두 심품으로 교체합니다. 마찬가지로 손으로 살살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 주고요. 있나요? 아니면 거의 비슷한가요? 오늘 교환될 오일은 토탈쿼츠 9000 퓨처 0w25로 j f 5 최신 규격 인증까지 받은 오일입니다. 부드러움과 가벼움이 특징이며 0w 특성상 냉간시 오일 순환이 빠르고 보호 능력이 상대적으로 일찍 발휘되기 때문에 짧은 주행이 빈번한 패턴에 추천드리는 오일입니다. 음... 유용인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 유온을 상상시켜 준후 시동을 끄고 5분 후 엔진율 레벨을 확인합니다 약 85% 정도로 세팅되었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고 차량을 리프팅해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오일 필터 드레인 플러그 모두 깨끗합니다 다음 교환 주기가 기재된 스티커를 선바이저에 부착하면 니로 하이브리드 엔진 교환이 종료됩니다. 이상 데스크로 용인이었습니다. 정비지침서를 토대로 꼼꼼하게 작업하는